언니 요즘 우리 뭐해요나 생각하기는 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자주 안 하고 우리 언제 만난지 기억하고 있어요? 알아요 바쁜 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많이 바쁜 거 안다고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바쁜 건 나쁜 거라고 소중한 게 성가셔지니까 바쁜 건 나쁜 거라고 부모님 바쁘다는 핑계로 소중한 걸 성가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성가셔서 아, 바쁜 척 하는 건가 그럼 그렇다고 말해요 그럼 나도 편하게 언니 포기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언니 연락 언제 오나 기다릴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신경이나 썼어요? 음, 보자 근데 내가 요즘 바빠서 요즘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락해도 한두 시간이면 몰라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웃음> 어떨 땐 하루에 한두 번 카톡 오는 게 끝이었잖아 난 어디까지 해야 돼요? 언니 바쁜 거 얼마나 더 이해하면 돼요? 언니도 날좀 이해해주면 안 되고 내가 찡얼거리는 게 아니라 언니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속상한 거 알아주면 안 되는 거고 나 언니한테 성가신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는 거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해줘요 바빠서 성가실 건지 성가셔서 바빠진 건지 그두개다다 다 별론데 둘 중에 하나는 내 마음 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해줘요 언니 언니한테 난뭐예요 아직도 나 사랑해요? 아님 내가 먼저 떠나가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하고 있어요. 마음이 조금씩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다시 붙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언니 이렇게 아픈 것보다 그냥 그냥 언니랑 안 보고 안 만나고 생각 안 하는 게 그래 이제 그만해요, 언니 더이상 언니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일 없을 거예요 혹시나 내가 다시 연락해도 받지 말아요 그렇게 해줘요, 언니 잊을 수 있게 내가 덜 아플 수 있게 마지막으로 도와줘요